어디로 가야 하죠 아저씨? 난 자꾸 뒤를 돌아봐요 매곱시 걸어온. 길어져서 좋네요. 일찍 퇴근하는 기분이에요, 뭔가. 그러니까. 집에 왔더니 쿠팡에서 택배가 와있어서. 통입니다. 영양제를 요일별로 넣어 놓을 수 있는 약통이에요. 이렇게 오전 오후로 나뉘어져 있는 약통이거든요. 네, 오전 오후 약은 안 먹지만 남편과 제가 두 명이 약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각각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구매를 했어요. 음, 버튼도 짱짱하고. 음, 깔끔하니 좋은 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닦아서 물기를 빼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영양제를 넣어볼게요 일단, 첫 번째는 철분 와! 목요일, 수요일, 화요일, 일요일 철분이랑 엽산을 원래 같이 먹었는데 지금 엽산을 다 먹었어요 엽산도 사야겠네요 이거는 밀크시스입니다 술을 안 먹는데 둘다밀크시스를 먹는 이유는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한 간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철분 밀크시스를 했고 이거는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도 꼭넣어주고 있어요 면역력 증가에 좋은 프로폴리스 영양제를 매일 챙겨 먹는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일주일에 7일을 다 먹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챙겨 먹는다고 먹어도 한 4, 5일 정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양제는 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요일별로 두면 은 오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잊어버릴 일도 없고 조금 더잘 챙겨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메가3입니다 비타민C 문자 택배는 알콜올수업입니다 백몇짜리 한 개를 했어요 이렇게 하나 뜯어서 바로 쓸수 있는 조그마한 소독솜인데 저는 코로나 이전부터 이거를 항상 써왔거든요 핸드폰이 굉장히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씻고 나서 핸드폰을 닦아줍니다 어제 이불 빨래를 해서 다 말랐네요 됐다. 됐다. 됐다. 끝! 끝에 매드만 생각해보니까 우리? 니 일찍 퇴근한다고 해서 같이 갑니다. <웃음> 아, 뭐, 네, <�Um 어, I s 하 e money, sir. I look to them. He's h a n 아 i n g from her. I need a lot of m o n e 아리잖아. 이거 무 진짜? 전사카드도 있네 오, 좋다 좋은 애들 사는 거 좋네요 사내 커플 두 세트 렌트는 다르네 어 그래? 오, 코로나를 언급했고 먼저 더 짧게 썼어 얘 뜯어먹으러 갔지 내 지갑 어, 우와 귀여워 우와. 엄청난 귀여움이다 아 너무 귀여운데? 오우 꺼슬꺼슬해 아 내가 원래 들고 다니는 지갑보다 뭔가 부피가 큰데? 오, 알차구만 부딪치고 오랜만이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던데 너말이야 얼마나 많이 변했을까 궁금해 기억을 잃어버린 또 우리에게 사랑이란 그저 fantasy 그래도 한땐 01243 둘밖에 없던 멜로드라마 주인공같이 꽃길을 나란히 걸었지 노을이 지는 언덕위에 우린 사랑 보 니까 어리 적, 우 리가 떠오르 잖아？매선 을 잡고 올라타 그한날 보니 그 t s dreamy vignette, yes, I d o t know. Do you wanna go? Back? Let's s t o n time 아 춤출 때 찍었어야 되는데 패션쇼의 현장 머리가 <목소리> 좀흘렀 와우! 거꾸로 났어? 거꾸로 났는데 보, 이거 뚜껄 안 열었는데 도 흘러? 헐이말좀 <목소리> 까서 그런가응 너도 니가 보기나 악해 같지? 그리고 머리가 좀 자랐어 <웃음> 그리터 저기 뒤에 어 금방 찾았어 그리타를 음. 구매했다 어. 필터 한 개에 한번쓸수 있거든 음. 어 가볼까 말이 되는 사이즈입니까? 이게? 이게 아니죠? 없네? 봤어가지고? 아 맞다 두 조각 먹을 수 있어 뒤어 여보 고고보다 맛이 없어 <웃음> 오늘 은 핸드 피트 호텔 에 갑니다. 네. 살치살구이와 송화버섯이고요. 아래는 으깬 감자입니다. 옆에 허브소금 찍어주시면 되시고요. 새우 전복장이고요 선어입니다. 오늘의 선어는 광어이고요. 항정살구이와 당귀 장아찌이고 함께 드시면 맛있으세요. 네. 살치살구이는 식으면 즐겨질 수 있으니까 먼저 드시길 추천드립니다. 카메라에는 이 아름다움이 담기지 않지. 붉은 거울. <웃음> 내 브이로그를 망치지 마. <웃음> 아 어디 놀러 온것 같네. 아 좋다. 이 산책로 진짜 좋네. 아늘또뭐 만들어? 에서 초등학생들이 다매핑을 샀습니다. 아운동하시네 이거 편하네. 주하게 음악을 틀어 블루폰 어때? 이 노래가 혹시 너에게 방해가 될것반 나는 조심하는 중이야 될것반 나는 조심하는 중이야 내 어릴 적 꿈과 나 음. 사랑한 사람 주 음. 없는 별 아래 그림 같은 손 하지만 이젠 나잘못 듣는 밤 인생은 동화가 아니라는 말.